왠지, 갈가먹으면 소리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을 주세요. 아, 이거 아는 사람, 이거 알면 진짜 아재 인증이다. 머랭 <웃음> 쿠키 먹어볼까? 백화점에 갔다가 사왔지. 완전 커. 아삭아삭 동는 소리 너무 시원하고 중독성 있어요. 들어보세요. 홍사운드. 어, 엄청 특이하다 아니 딱 먹으면 땅콩향이 막 잔뜩 나는데 이 안쪽 식감이 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이렇게 슥 긁을 때는 뭔가 되게 부드러운 모래 같은데 그딱 긁히는 느낌이 나면서 입안에선 살아를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다. 어? 뭐야? 속이 비어있잖아? 안에 있는 게 다른 종류인가? 음 겉에를 먹으면서 안에 있는 속살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머랜쿠키의 하얀 속살이 나왔습니다 속살도 먹어볼게요 내에 거는 뭔가 그, 싹 녹는다기 보다는 살짝 그, 쫀득쫀득하게 입에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. 신기하네? 뭐지? 왠지, 갈가먹으면 소리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무를 주세요. 아, 이거 아는 사람, 이거 알면 진짜 아재 인증이다. <웃음> 뜨 이거 언제 청소... 청소기가 해결해 줄 겁니다 아 뭐야 홍! 아, 근데 얘가 진짜 되게 쫀득쫀득한 게 신기해요 커피랑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커피를 마시면 <웃음> 으쌰? 음 밤을 살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두 조각 아 근데 마카롱이 아 마카롱이래 뭐지? 아! 응. 머랭쿠키 그래 머랭쿠키가 사실 집에서 만들면 재료가 거의 안되는데 막상 사먹으려고 하면 은근히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렇게 큼직하게 있는 그 하나가 4,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 요만한 것들 뭐한 10개 들어있는게 3 4천원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맛도 제가 한 번에 다 먹어서 그렇지 커피 같은 거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뿌스락뿌스락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가루들이 장난 아니게 떨어져서 집안에서 들고 다니면서 먹다보면 이제 어머니에게 등짝 스매시를 <웃음>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쟁반같은거 놓고 이렇게 먹으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